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남자 25세입니다. 정, 축 임자, 갑오, 정묘. 이 사주의 어머니가 저에게 이 아들이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합격을 하느냐? 그러면 언제쯤 하느냐? 아니면 사주의 문세 흐름이 어떻냐? 이런 부분을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주를 이렇게 딱 보면 은 전체를 장악을 해야 합니다. 사주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냐 그냥 눈에 확 들어와야 합니다. 아이 사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것이 선명하게 보아야, 보여야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간의 특성을 잘 알아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주의 일간의 특성을 잘 알고 형충파의 이런 관계를 조금 알면 사주를 분석한데 무난하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똑같이 분석해보겠습니다. 간목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간목 감목. 간목을 갖고 오행상 목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목은 벌써 뭘 보냐 추나 추동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봄이냐 봄의 나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나무는 오행상 뭐는 다 다릅니다. 봄의 나무는 이때는 생기가 있습니다, 자란다는 거지요. 자란 나무다. 여름철에 나무는 이제 성장점이 멈췄습니다. 그 상태에서 멈춰 있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간목의 사움이 이게 두면 병삼요 십이운상에서는 병들고 죽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을철의 나무, 겨울철의 나무를 조금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오행상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데 계절을 보니까 겨울철입니다. 겨울. 자, 겨울철의 나무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겨울철의 나무. 간목이 오행상 겨울철이다. 목은 이 물을 굉장히 반깁니다. 오행상 목은 반드시 수의 기운 자체를 굉장히 반깁니다. 왜냐하면 수가 없으면 나무는 자랄 수가 없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데 어렵다 이렇게 보겠죠근데 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과 개가 있습니다. 임과 개. 임 자체는 수에게 임과 개가 있는데 여기서 간목에게서 임수가 만약에 많은 경우 임수가 많으면 어떤 건가? 개수가 많은 게 많은 게 어떤 건가. 이 사료에서 지금 인수가 많단 말이에요. 수의 기운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인수가 많으면 나무에서 수의 기운이 많으면 어떠냐. 뜰뿟자를 그다 했습니다. 부목이라고 했습니다. 부목 뜰뿟자. 부목. 이렇게 보겠죠. 나무가 떠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 다음에 개수. 얘는 개수는 내려는 비죠. 개수가 많다. 사주에서 개수가 많으면 뭐냐? 나무에게 개수, 너무나 비가 많이 내리고, 간목에게 있어, 간목, 을목이 아니라, 간목에게 있어서 개수가 많으면, 이것을 부목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목. 이것은 썩을 뚝자를 이야기합니다. 썩을 뚝자. 썩는다. 그러니까, 나무가, 통나무가, 개수, 비를 많이 맞고 있으면, 나무는 푹패하고 썩는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갖고 뭘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떠 있다는 것은 목적, 방향이 약하다, 이걸 보겠죠. 정신세계 멘탈이 좀 약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자기 목표 설정이 선명치 않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목이, 물이 많으면 식신상관을 제거를 시키, 약화시키니까. 추진력, 배포, 배짱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은 많으나 추진하고 나가는 리더십, 파워는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부목이 되든, 부목이 되든 이 썩어있는 나무가 되든 이런 경우는 일단 뭐냐. 당연히 건강 문제가 대두가되겠죠 언제 이런 사주에서 또다시 개수가 들어오거나 임수가 들어올 때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이런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사주서 질문이 공무원이니까 어떠냐? 떠있다? 부패배어 있냐? 이걸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은사주서 간목을 갖고 태어났다. 계절을 보니까 자원이다 이게 보겠죠. 겨울철이죠. 겨울철. 겨울철에 나무다. 근데 오행상 수다. 그럼 이건 뭐냐면 겨울철에 나무다 에는 거의 시베리아. 시베리아를 연상할 수가 있겠죠. 추운 겨울에 물, 물이 엄청난 큰 호수가 있고 거기에 나무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감목에게는 열매를 맺는 데는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열매를 맺는 데는 좀 약하다. 감목에게 있어서 겨울철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때 물량이 많다 이걸 이야기하죠. 굉장히 물이 많아요. 물이 많으니까, 원래는 이감목이 물을 즐기고 반기는데, 겨울철에 물이기 때문에, 소량, 소변 같은 물만 주어져도 괜찮은데, 얘는 너무나 많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것은 뭐냐면, 육친으로서는 못친을이야기겠죠 어머니. 그리고 얘는 인성 자체니까, 학문을 이야기하겠죠. 학문 자체. 학문, 공부에 관계된 뭐냐 이 합격을 이야기하겠죠. 합격. 합격에 대한 문제나 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 승진에 대한 부분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냐 어깨에 짐이 많다 이렇게 보겠죠 어깨에 짐이 많으니까 감목이 뭐냐 정신적으로 멘탈이 약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하는 것은 나타는 화기를 원합니다 화. 얘가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있으니까 괜찮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화가 있는데 이 화의 역량이 힘이 있느냐 없냐? 느 눈빛 없으면 그것은 허화라고 합니다 허화. 이게 정이 합이 됩니다. 정이 합. 정이 합이니까 얘 자체는 뭐냐면 합이 되니까 묶여 있겠죠. 목으로 가지를 못하고 묶이니까 얘는 거의 쓸모가 없다 이게 보겠죠.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대운에서 살려줘야겠죠. 그러나 대운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정화는 허와 계속 그 시기까지는 힘을 쓰지를 못한다. 이걸 보겠죠. 간목에서 이 정화는 뭐냐, 리더십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과연 리더십,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화가 있네요, 여기는. 근데 얘는 뭐냐면 좀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가 여기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얘도 묘 위에 있으니까, 승목 위에 있으니까, 힘 자체가 약하다 이기게 보겠죠 근본적으로 이 사주에서 식순과 상과 식상 자체가 힘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얘가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얘가 얘 의존하고 있는데 이바깥 자가 좌우삼충을 때립니다 묘파 작용을 하니까 얘는 뭐냐면 못살겠다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걸 이야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목 자체는 이래서 이 사주가 뭐냐? 물 위에 떠 있는 부목이 되니까 멘탈이 약하다. 그러면 뭐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또 했다가 포기할 수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다 이렇게 보겠죠. 왜? 하다 보면 힘들면 이 간목이 멘탈이 약하니까 치고 나가는 파워가 약하다는 거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든 합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를 하지만 인상이 있으니까 시도를 하지만 어느정도 도전을 했다가 관둘 수 있는 성향의 사주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좀 열악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밭이 열악하다. 사주 구성 자체가 좀 열악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감목은 어쨌든 수의 기운을 필요한데 로 이렇게 많이 있을 경우 더군다나 계절을 보라 그랬습니다.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겨울철에 인자다면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인자가 이 어머니거든. 어머니가 수생목을 해준다 해도 감목 자체는 크게 어머니의 큰 영향을 받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갖다 밀어준다 해도 감목은 힘들할 것이요. 또는 어머니의 입김이 작용이 된다 해도 이 간목이 어머니의 인성에 의해서 꽃 피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사주가 그러면 지금 어떤 25세입니다. 이게 기후대원에 들어왔습니다, 기후대원 자, 24세에서 33세 사이에 여기에 이제 합격을 하느냐 봐야겠죠. 어디? 공무원 합격. 공무원에 합격을 하느냐. 그러면 이 사주에서 간목에서 의그 경금과 신금, 신과 이유가 그 다음에 경과신이 관을 상징해 줘요. 경과신, 관을 상징해 주겠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과연 들어와서 공무원을 합격하려, 공무원 합격 기운을 잇느냐 이 봐야겠죠. 근데 천간에서는, 천간에서는 이미 여기서 경금 자체가 경과신이 들어와 있고 기토가 들어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얘는 갑기 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때는 합을 해요. 이때는 뭐냐면은 갑기 합은 특제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특제 묶였다 보는 것이야 이런데 묶였다 보는 것이라. 간목이 히토를 취한다. 그러니까 재물을 취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득재. 재물을 얻었냐가 아니라 재물을 취한다. 취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24세 넘으면서 아나 이제 돈벌레 이렇게 생각을 갖는다는 걸이야기해줍 득재.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볼수있겠죠 근데, 얘가 관과, 유에 관계된 곳은 간목에서 유는, 간목에서 유는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정관. 그러니까, 유가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왔는데, 관이 들어왔는데, 어떤 현상이 돌리냐. 일단 가장 태어난 달부터 자유, 파작용이 된다. 귀문관살이 작용이 되고, 파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파괴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돌면서 묘유 상충을 때린다. 충 자체를 때린다. 충자체 그리고 얘는 뭐냐? 합을 한다. 합.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합도 있고, 충도 있고, 파도 있고, 유가 들어와서 굉장히 이때는 뭐냐? 이렇게 여러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은 이 10년 삶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도전했다 뭐했다 무효곡절을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사주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런 운을 10년간 맞이한다는 걸 이야기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간목 자체는 묘요상충, 묘요파 사이축 합의되니까 합의돼서 금기운이 많아지니까 금이 많아지니까 사주에서 금이 많으면 목은 그에 의해서 부러지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하면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갈짓자로 갈 수가 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일단 뭐냐 일본 기본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 있다. 사주의 구성상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 대원은 일단은 기우대원이 들어왔다. 기우대원. 그러까 올해 신축년이겠죠. 신축년. 그 다음에 내년이 이민년이겠죠이민년그 다음에 개면은 갑진년이 있습니다. 을사, 병우, 정미 이렇게 나가겠죠. 22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지금 20,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이렇게 보겠죠. 올해 지금 여기서 공무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내년 이민년에는 이민년 자체는 좀 힘이 약하죠.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시험 준비가 늦었다. 개묘년은 어떻습니까? 개묘가 들어오면천간에 개수가 들어오고 묘가 들어오면 얘는 습한 기운이에요. 습한 기운인데. 이 감옥 자체는 지금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떨고 있는데 뭘 원하냐 제발 나는 좀 따뜻한 걸 달라 이걸 따뜻한 건 뭐냐 토하고 토하고 화 밖에 없거든 토하고 화 토하고 화가 좀 제발 좀 갖다달라 하는데 이대멸류는 뭐냐 오 안다 근데 이때 와가지고 묘가 똑같이 묘가 들어오면서 다시 묘파니까 나 공무원 시험 준비 이때 안한다 포기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조금 하다가 이때부터 다 도전, 토저히 이거 안 하겠다, 못 해먹겠다 할수 있겠죠. 갑진년 들어오면, 갑진년 들어오면, 간목 자체로 얘가 이때 간목에겐 비견을 이야기해줍니다. 경쟁자를 이야기해줍니다. 근데 진이 들어오니까, 진 자체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진주파, 순자진 여하튼 수의 기운 자체가 다시 여하튼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갑진이 들어오면 이 간목에게 있어서 감목은 뭐냐 이때 갑진 보면 좀나 밖으로 좀 놀러 다니고 싶어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이때는 감목이 잘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머리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고 기, 기, 뭐라면 기발하게 어떤 어떤 공부에 대한 작제를 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는 벌써 딱 보면 합격과는 거리가 멀다 얘기했죠 그런데 의사, 병우 쪽에는 이때라도 좀 참고 해볼 만한 겁니다. 의사가들은 사속에 들어서 사유축합이 들고 이게 감목 자체에서 여기에서 중요한은 무토하고 경병이 들어오고 병화가 들어요 오무경병 유일하게 사속에 있는 무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인신사해가 들어오면 인 자체에 들어오 무토, 그다음에 신에 들어오 무토, 해에 들어오 무토는 다 이것은 쓸모가 없어요. 못 써요. 이감목이못 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쓸수 있는 것은 사속에 있는 무토는 쓰기 때문에 이때는. 재성과 관성기운 자체가 화기운이 들어니까 이때는 은사년에는 한번 뭔가 해볼 만하다 이걸 이야기해 그래서 이때 공무원 시험이나 이사주는 아니면 은 회사를 들어가거나 이때 가장 이상적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 해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여기를 초질관 치고 나가라 여기서 준비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들어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시기가 회사에 들어간다. 여기에 어떤 회사의 목적하고자 하는 회사를 자기가 정하고 그 시기에 이 시기에 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타이밍이다. 이 좋은 타이밍을 놓치지 마. 사오미가 들어오면서 이때가 가장 오와 미보단 좋은인가 병호가 들어오는 것보다 얘가 가장 좋으니까 직장과 관계된 부분은 을산이다. 이걸 얘정 직장.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 이 시기를 하라. 그리고 또 이때 회사를 들어가자면 이때 회사를 들어가게 준비하라 이렇게 보여주는 사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조금 힘들 것이다. 이 시기 지나면 은 오히려 이제는 뭐냐 장사를 하려고 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사주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이 사주에서는 사 속에 있는 무경변, 무화, 경과, 경화를 다 이간목에게는 너무나 좋은 영양분을 갖고 들어오는 시기니까 이때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얘기죠단 을목 자체가 들어오면서 을이 들어오면서 을목 자체가 간목에게는 약간 경쟁자겠죠. 좀 힘들 수 있다 이걸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수한 성적으로 점수를 받고 우수하게 올라가지 는 못한다. 공무원 합격한다 해도 거의 가까스로 합격할 수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렇게 한번 설명할수 있습니다. 감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수가 어떤 건가? 오행상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빨리 계절을 보자. 봄, 여름, 가을, 여름 언제냐? 근데 이렇게 겨울이구나. 근데 감목이 원래 물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물을 몽땅 주면 은 더군다나 봄의 물도 아니고 겨울철의 물이면 이 감목은 꽁꽁 얼어있다. 그래서 나무에서 꽃 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냐 따뜻한 걸 원한다. 따뜻한 시기가 언제 들어오는가를 사주에서 보고 그 시기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